려원 누나, 진해, 군항제, 이효리, 보아, 화사, 엄정화 다 왔다는데 가셨나요? 이효리, 보아, 화사, 엄정화가 다 왔는데 내가 가야돼요? 가야 날 껴주나? <웃음> 보고 싶긴 하다. 난 엄정화씨 보고싶다. 엄정화님 보고싶다. 옛날에 한번 그 노래 뭐죠? 여튼 그 노래 약간 쇼케이스, 어, 쇼케이스 할때 실제로 봤는데 어 너무 멋있더라고. 그래서 엄정아씨 한번 또 보고 싶긴 하데. 그 노래 그거였는데 되게 야하게 입고 나고 되게 파격적인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야하진 않는데. 그 수영복인데 황금색 수영복같이 돼 있는 거 그거 입고 나왔을 때딱 쇼케이스 그때 가 보긴 봤는데. 바로 앞렬! 바로 요 앞에 계셨어, 요게 진짜 손 닿으면 다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 가까이 계시는 정도에서 봤었어. 아, 컴투미인가? 컴투미 맞아. 컴투미였다. 려언니 샤크리 련언 닮았는데 그게 아니야. 그냥 힘쓸려의 으뜸 원자. 사주에 사주에 불이 없는데 불이 힘을 뜻하고 뭐 그런다고 했고 이름을 받을 때 힘쓸려의 으뜸 원자를 받아갖고 김려언이 샤크라의 그분이랑은 전혀 관계없어요. 이름만 같을 뿐. 파마 머리야, 저 은퇴하고 할게. 머리 짧게 짜두고, 머리 빠글빠글하게 볶아갖고, 털신 신고, 꽃무늬 조끼 입고, 그 냉장고 바지 입고, 은퇴하면 그렇게 할게. 날 태어나서 내가 거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. 아우 칭찬 고만해 아우 오늘 왜 이렇게 또 친절한 언니들이 많이 몰렸어 오늘은 또 그런 날인가 봐 착한 언니들 많네 근데 개명하고 싶긴 해요 나 약간 그런 이름 하고 싶거든 자연에 대한 이름 하고 싶긴 해요 약간 그거 있잖아요 뭐 자연적인 이름 자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름 있잖아 태양, 구름, 바람, 바다, 뭐 하늘, 우주 또뭐 있잖아요 자... 자연의 이름, 이슬, 뭐, 어, 나무, 냉이 말, 냉이는 아니지, 언니야. 언니, 자, 빨리. 술 먹었으면 자, 두루. 자, 빨리. 달래 누구냐? 쑥. 김쑥? 쑥도 아니고 쑥? 나물 이름을 하고 싶다고 한거 아닌데. 어머, 호수 이쁘다. 호수. 개명하고 싶긴 해. 려님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? 니코틴 부족 현상 아닌가요? 니코틴도 부족하고 알코올도 부족하고 멧돼지도 고프고 부족한 게 많네 오늘 아, 잠도 설치고 아, 요새 또 낮에 제 이사를 앞두고 있어갖고 가구들이 허, 막 분명히 거기 날짜가 배송 날짜가 이사하고 나서 도착 된다고 이렇게 뭐 4월 8일날 이산인데 4월 10일로 이제 배송이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는 집에 못 시키잖아 이사 가는 집으로 시켜야 되잖아요 이사 가고 이틀 후에 도착이니까 그래서 그 집으로 해놓으면 은 죄다 갑자기 배송이 일찍 와갖고 집 앞에 쌓이는 거야 이사 가기 전에 들어가지도 않는 집 앞에 그 가구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또 이사가는 집에 가야돼 가서 그거를 다행히도 집 안에 비어 있어갖고 다시 문 열고 다시 들여놔야 돼 그거를 며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다는 점 분명히 그럴 거를 대비해서 배송 전에 꼭 연락 주세요 했는데 연락도 없더 연락 없고 거기 두고 사진 찍어놓고 사진 문자로 띡 보내놓고 가시고 전 낮에 자고 있잖아요 전화를 하시면 좋은데 그냥 가시고 빨리 배송료 입금해주세요. 그런 거뭐 괴로워. 전화해갖고 배송료는 그렇게 받고 싶어서 무슨 전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날짜도 안 지키시고 전화도 안 주셨냐면서 그럴려다가 귀찮으지니 화를 이겨내어 싸우기도 귀찮아. 힘들어. 려은 언니 오랜만에 잘자야 한번 해주세요. 이틀동안 못 자고 있어요. 거짓말 좀 하지마. 이틀 동안 못 자고 있, 있으면은 벌써 기절했지 이틀 동안 뭘못 자고 있대 또아유 빨리 자! 이런 거 보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침대 속에 겨들어가서 자잘 자요 타령하지 마요 빨리 자 자빠 자! 이거 누가 보내주셨나요? 요거트인데요? 요거트? 아 어머 오이 아줌마 있었구나 우와 이거 그거다 이거 알죠? 벌... 벌 사는데 이거 뭐라 그러는데? 벌이 사는 집을 뭐라 그래요? 벌집 말고 이게 이름이 있는데? 아 밀랍 밀랍 맞아? 밀랍인가? 그런 이름 벌이 사는 집을 내가 벌집인지 모르고 내가 말안 했을까봐 이 이름이 있잖아 맛있다. 누구랑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, 공주랑 먹을까? 려님, 가장 부정적인 동물이 뭔지 아세요? 말이래요. 왜냐면 다 그닥 다... 어. 어, 너무 웃겨요. 어, 진짜 재밌으신 분이시다. 어, 공주 불러놔야겠다. 잠시만요! <목소리> 너무 웃기신 분이시다. 다그닥이래. 아하하. 아하하. 아, 멧돼지야.